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리오입니다. 아, 네. 자, 오늘 주제는 네. 어떻게 되죠? 평양외과 상담씨에 가장 많이 가져오는 연예인 사진. 어, 어... 그냥... 네. 뭐 연예인 사진들 많이 가져오시네요.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 많지는 않으신 것 어... 같아요. 에이, 네. 근데 뭐 연예인 피부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에이, 화장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몸의 경우에는 어때요? 사진을 보여주는게 아니고 본인의 이 배를 보여주는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은 성형수술할 때 보통 많이 갖고있죠 예, 예. 내가 원하는 어떤 경향성을 보여줘야겠다는 네. 생각에 네. 그런 사진들을 많이 네. 갖고와서 보여주시곤 하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성형수술 롤모델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연예인 세 분을 뽑아봤어요 네.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저희 성형외과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의견을 같이 다 모아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왜 말을 장황하게 하느냐 <웃음> 너무 앞으로 많이 다아주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눈 수술을 할때 어떠한 연예인의 사진이 가장 많이 오는지 3위 강태리씨 네. 딱 이런 분들이 이제 고양이 상이라고 저희 표현하죠. 그렇죠. 그쵸? 네.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네. 강아지 상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끝이 약간 내려가 보이는 실 약간.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아무도 안 빠지지 <웃음> <봤지? 웃음> 아니요 그냥 봅시다 자 우리 장우성 원장님 눈한번 봅시다 <웃음> 이렇게 이해가 <웃음> 그 약간 바보상 <웃음> 같은데요? 그러면 은 네. 만약에 장우성 원장님이 딱 와서 저 이런 고양이 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주세요아나충분 <웃음> <웃음> 상상했어 지금 아. 자 성화외과에 가장 많이 들고 오는 연예인 사진 눈 수술 부분 1위 네. 제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얼굴의 비율에 비해서 눈이 큰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이렇게 제니처럼 눈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나요? 눈매교정을 해서 눈을 최대한 어 시원하게 보일 음수 있도록 음 눈매교정술이라는 게 쌍꺼풀 수술하고는 다르죠 그럼요 눈을 또렷하게 뜰수 있는 능력을 더 부여해드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음음음음 그쵸 네 <웃음> <웃음> 눈부분 영의 1위입니다 자, 자, 자 1위는 음음 아이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이린 오, 되게 오묘한 눈인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다. 인아웃 폴드에 처음부터 시원하게 보이는 쌍꺼풀. 이제 인폴드라고 하면 눈 앞쪽에서는 쌍꺼풀이 없다가 뒤쪽에서 이제 생기는 걸 인폴드라고 하고요. 눈앞쪽에서 쌍꺼풀이 없다가 네. 뒤쪽부터 보이기 점점 아 넓어지는 게 아예 떠서 중간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면 아웃폴드라고 하고 아, 인아웃이라그러면 네.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게 보일랑 말랑 하다가 시작하는 그런 쌍꺼풀을 음... 이야기하는 거고 눈송형 수술도 그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음... 예전에는 더뭐 인폴드에 음... 정말 얇게 살짝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음... 요구들이 많았다면 점점 점더 확실하게 보이고 음...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코 부분 보겠습니다 자코 부분 연예인 3위는 신세경씨 일단은 뭐 매끈하고요. 네. 뭐 직선과 버선의 중간 딱 그거에 부합하는 그런 코 모양을 아,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신세경 씨는 이코 수술 한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매끈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음. 가능성 있다. 네. 신세경 네네네. 씨한테 혹시 그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뭔지 했을 어떠세요? 수 있는 겁니다. <웃음> 안 했을 가능성도. 한 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 부분 연예인 네. 1위는 한가희 씨. 랑카이 어. 씨는 눈 부분에서도 <웃음> 어쩜 이렇게 눈이 크지? <웃음> 입 벌린 정도 수준큰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정말 매력이 또점이잖아죠이점 네, 점, 네. 그렇죠? 그렇죠? 피부과에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빼죠 저 아, <웃음> 아, 빼고요 아, 가슴이 오, 철렁게 네. 앉았어요 이렇게. 이거 험퍼라고 하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저건 정말 자연산인데 네. 한국 사람이 저런 코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자연산으로 그렇죠. <웃음> 네. 볼 때마다 정말 저도 네. 감탄하는 겁니다 네. 네. 코 부분 대망의 1위! 민효린 씨, 많은 분들이 네, 예상하셨을 네, 것 같아요. 나 결혼하시기 전에 저희 아파트 주민이셨는데. <웃음> 되게 수술했다고 많이 오해받으시는 연예인 중에 네, 하나 아니죠. 아니면... 근데 사진들 보면 굴곡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음...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네. 장소 원장님께서 민효린 코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수술해 주세요 라면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말도 <웃음> 안돼죠 <저, 저>, <웃음> 장우성 원장님이 민유렌씨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가까운 격정사에 신고해 <웃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상담을 하실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사진을 들고 가셔서 이런 눈이 좋아요, 이런 코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그쵸. 뉘앙스라든지 느낌을 알수 있기에는 좋은 자료가 네. 되지만 네. 똑같은 코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전체 얼굴 이목구 비에더잘 맞는 코와 눈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전체는 이게 박석조 원장님인데 <웃음> 코만 갑자기 미이리엔이어봐 <웃음> 어쩔 거야, 그쵸? 거 그렇죠. 이상하죠. 네, 네. 아이고야. 네. 또 상상할 거였네. <웃음> 네. 저도 상상했어요.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갑자기요? <웃음> 아, 아니었나 네. 아니, 지금 상상했다니까요. 윤현이 <웃음> <인연이> 콜을. <불을 해.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자 연예인 편을 했더니 상당히 저는 재밌었거든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다음 네. 기회에 또 우리 또 남자 연예인 네. 편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해 주실 게 있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리수였습니다